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서 1장 9절로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자, 그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어,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험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시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회개해야 되죠. 정말 거룩하고 성숙한 게 회개를 강조하죠. 정말 우리가 어, 정말 요즘에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에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걸요구하시더라고요 어, 특별히 불평 불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우리 우리 거룩과 성숙한 게 회계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버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 의 인간의 그 생리대로 자연적으로 자연주의의 가르침대로 자연적으로 살면 자연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회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발버둥 쳐야 되죠 여러분 자, 회계해야 돼요 주여, 저의 죄를 회계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회계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복음의 키가 뭐예요?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유한겔리언 예수님을 믿으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해요? 천국의 열쇠인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쵸? 그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킹덤 오브 헤븐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성령이 오셔져요 성령이 계셔야 이게 천국의 보증수표잖아요. 천국의 열쇠예요. 그 베드로한테만 준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게 있어야 이제 천국에 딱 열쇠가 맞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열쇠가 없는데 문이 닫히죠. 못 들어가죠. 아셨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아마 여러분이 믿음의 지금 서정을 배우고 있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죠. 근데 정말 신앙이, 믿음이 크면 이제 신앙 생활이 더 되면 더될수하이큰걸 요구하세요. 정말 그 죄는 조그만 과거에는 조그만 죄가 넘어가시는데 요즘에는 넘어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자,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하세요. 행하세요. 자, 믿음은 행함을 동번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길이 있습니다. This way, that way, another way, the other way. 어떤 길이 도대체 맞는 것일까요 너무나 헷갈리죠 어떤 분은 늘어난데 갈림길에 서 있을 거예요 어떤 길이 맞지 자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구나 불확실성이 많죠 앞으로 그렇죠그 코로나 팬데믹 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많이 모아야 될까요 자. 여기에만 포커싱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자, 정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불확실, 불확실성이 지금 높은 시대,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리학에서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하이젠버르인가요그 불확실성의 원리. 여러분 다 기억에 나시죠? 위치가 일정하면 속도를 알수 없고, 속도가 구할 수 있는 위치를 알수 없는 그런 그 불확정성이 높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죠? 어떤 세상이 최적화 솔루션을 찾으려고 해요.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 최적화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을 우리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교다 기독교다 유대교다, 이슬람이다, 여러 종교의 최적화 솔루션이 어떤 것일까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올해 6월에 그걸 이제 뭐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자, 더구나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때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풍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나요? 우리 과거의 소련의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연관된 사람들이랑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막스는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했죠. 레니는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고 했죠. 그, 그리고 좀 합리적인 지도자였다고 생각하는 후르시초프 알죠? 후르시초프. 자, 그, 브레즈네프 어, 쿠데타로 무너진 사람이죠? 그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뭔 말을 했죠?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했죠. 합리적이었다는 사람마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탈린은 뭐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공산화 과정에서 자 보세요. 공산주의가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에 4,500만 명을 포함해서 총 통계에만 7천만 명이 이제 학살당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데는 특별히 마오쩌등이나 김일성이나 모두 스탈린한테 이렇게 그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폴 포트를 포함해서 베트남도 그렇고 모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일단 대규모 학살이 좀 일어났어요. 더구나 보면 우리나라 위에 우리나라 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죠. 북한은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몇 위? 넘버 1위에요 1위 근데 자자 자,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불확정성이 높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어떤 공산주의 공화국인 북한을 또 맞대고 있고 근데 이러한 최 세계 최 기독교 박해가 가장 높은 곳에 목사들이 방문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박해가 또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서 뭘 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자 더구나 보면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세계의 어떤 인터넷 자료에 보면 주체 사상교가 그러니까 세계 10위이죠. 1900만과 2000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종교예요. 우리 북한의 이제 주체 사상교가 여러분 그 그게 그 나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을 그냥 세상 개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뭐, 뭐.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이건 종교 집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회주의 이동이라는 단순한 이론 철학이 아니다고 하죠.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 초대 대통령 건국자인은 건국의 아버지이신 우 우리 이승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죠. 부당한 부당한 다섯 가지 이유, 이야기 첫 번째,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예, 하향평준화가 일어나죠. 예, 모두 가난뱅이가될 거예요. 자본관을 없애자. 자 그러면 지혜와 상공업이 발달이 정지된다고 이야기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 같아요. 지식업의 계급을 없애자. 그럼 누가 지식을 발전시키죠? 모든 사람들이 오메해지죠. 종교를 혁파하자. 송국이 없애면 덕과가 사라지죠. 타락하죠. 정부와 군사와 국가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하죠. 그건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맞는 것일까?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에게 10개 명이 있어요. 10개명이 있어요. 북한의 10대 원칙을 보면 여기 사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신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유가 뭐죠? 뭘 보장을 받죠? 뭐예요? 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천국에 관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세상의 이데골록이 세상의 사상을 따르면 허무구 자체예요. 그 지식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사회. 뭔가 거기는 자살률이 높은, 높은 거죠. 자, 그래고이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사기라는 거죠. 거의 모든 이 세상에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세상의 세상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어떤 이 세상 삶 이후에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선인 거죠, 위선. 왜 길도 제시 못하면서 이 말을 하냐 이거죠. 나쁜 사람들인 거죠.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어떤 이야기였어 예수님이? 자요한복음 4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선을 해버리셨죠? 예수께서 본인을 뭐라고 했어요? 길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반발이 대단해, 대단했겠죠? 그, 그 시대에.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리는 포용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원래 베타적이고 왜? 세상과 역행해서 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인간의 원리, 인간은 내협 두면 지옥으로 가요. 진리는 근데 그 인간의 본성에 뭐였죠? 배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우리의 본성과 다르고 진리가 세상에 오면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진리의 속성이 굉장히 우리의 어두운 곳을 건들기 때문에 우리의 반발을 지금 일으키거든요. 자그 진리가 들어오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자 그러나 진리가 지나가면 잠잠해지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는 원래 배타적이에요. 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딴, 딴 사람한테 신경을 써. 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런 관계예요. 원래 진리는 베타적인 거예요. 만약에 엄청 포용적인 진리가 있다? 그럼 따를 가치가 없죠. 왜? 그러다 지옥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진리를 찾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원래 진리로 가는 것은. 자, 두 번째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우매한 사람들아 공산주의 엄청난 지상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사나요? 죽음 이후에 뭐가 돼? 이 지상나공 건설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오늘 밤에 데려가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근데 그 사상을 따르냐 말이죠. 절대로, 절대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과거에 따랐던 우리 그람시라는 그 이탈리아 공산주의자가 있었죠. 진지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으로 이제 그걸 이용할 때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교회나 다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또한 정부를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러한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뭘 두려워하시죠?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말씀했듯이 그 세상 철학을 따라가지 마세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계열은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북한에 우리 성도들은 순교로서 진리를 지켜냈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진리를 수호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와 협력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파멸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그 공산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 조국이 어디? 북한이죠. 북한은 기독교, 핍박 몇 위예요? 1위예요. 1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중국이 1위가 아니라 북한이 기독교 핍박국가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길 가서 목회자들이 뭘 해? 당신들 가면 거기를 변화시킬 거 아니야. 거기서 뭘 하고 오는데 계속 거기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 변화시킬 수면 가지 말고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차라리 가려면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순교를 하세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 은 미리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회의에 빠질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회의에 빠졌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시대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될 때가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니님께 영을 막 열고 계시거든요. 그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어떤 것이 길일까 하고 여러분이 고뇌할 그런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자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돼야 돼요 안 그러시면 다가올 핍박을 여러분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예요 자 지금 지금 저희가 여러분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고 동시에 그 히브리어 원어성경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같이 조금씩 보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 알레 김멜 달렛 헤 와브 자인 헤트 이웃 카프 라멧 멤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카프 카프 쉬쉬신신타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알레벳김 배트 배멜 달렛 달헤와브와 자인 트핫 히요트 요드 카프 라메 라메 눈눈 사메 아인 이페 헤자데 코프 코프 레쉬 레쉬 신신신 타프 타자 히브리 알파벳속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시작 알레 베 김멜 달레 헤바 브자 에테 튜요드 카프라메 멤눈 사메 아인 페, 자데 네. 코프레시 신신타흐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히브리에 모음 부호가 있어요 마소라 모음 부호 인데요 히브리에는 원래 모음이 없죠 근데 모음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읽습니다 이건 이제 카메체 라고 하는데 요 이렇게 우리 히브리 알파벳을 여기 쓰고 이렇게 쓰면 굉장히 긴긴 긴 모음 아 발음이 되죠 이어볼 카메체 카메츠. 카메츠에. 카메츠에. 카메츠에. 이건 카메츠. 카메츠. 예, 여기는 아 발음이 납니다. 다음에 얘는 파타흐. 파타흐. 파타흐. 파타흐. 파타흐. 파타흐. 파타흐죠. 파트. 얘는 아 단모음이 나오고, 여기다가 쉐바를 붙이면 하테 파타흐. 파타흐. 파타흐. 저기 여기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하테 파타 하테 파타흐. 파타흐. 이러면 아 단모음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부호를 좀아 발음이 나오는 부호를 좀잘봐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카메체 카메체 카메츠 카메츠 파타 파타흐 하테 파타 다 예발음은 뭐냐면 여기에 쟤레요드가 오면 굉장히 긴 예발음이 돼요. 쟤레요드 체레이드 다음에 얘는 체레 체레 체레, 체레, 체레, 체레 얘는 예발음이 되고요 체레에 다점 저만을 더 찍으면 세골이라고 하는데요 세골 세골 세골 여기 세골 에 쉐바 끝에 점두 개를 붙이면 하텝 세골 하텝 세골 하텝 세골 발음 세골 오죠예 발음이 돼요 세골 세골 세골 세골 세요드골 세골 히행요도 하면 얘는 이 장모음이 되죠. 다음에 히렉, 히렉, 히렉, 히렉, 얘도 이 장모음, 다음에 단모음이 나오게돼요 히렉에, 다음에 쉐바. 쉐바. 쉐바. 쉐바, 쉐바, 쉐바. 얘는 발음이 되기도 하고, 얘 짧은 발음이 되기도 하고, 발음이 안 되기도 해요. 단모음 뒤에 오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나 장모음 뒤에 오면 얘 짧은 발음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히랭요드 히랭요드 히랭요드 히랭 히랭 히랭 히랭 히랭 어, 다음에 쉐바 쉐바 쉐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오발음 보면 옆 바부 위에 점 하나 찍은 홀렘바브홀렘바 얘가 오발음이네요 홀렘바브홀렘바브다음 홀렘. 홀렘 어떤 알, 알파벳 위에 점 하나 찍은 홀렘이에요 얘도 오발음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얘는 지금 카메와 같은 건데 그몇개오 단모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호크마 있죠. 호크마가 뭐예요? 지혜죠. 그게 이제 여기 대표적인 예중에 하나예요. 카메차투 볼수는 다음에 하텝카메츠. 하텝카메츠. 하텝카메츠. 카메츠. 카메츠. 카메츠. 여기는 카메차투에 이제 셔바를붙인는 거. 오 짧은 발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홀렘바브홀렘바브 홀렌바브, 홀렌바 홀렘바브. 홀렌, 홀렘. 홀렌, 홀렌, 홀탭 카메츠, 카메츠하카메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카메차카메카메카메카메 카메차투, 카메차투, 카메차투, 오발음이 나오죠. 다음에 여기는 슈렉, 슈렉, 슈렉. 슈렉. 슈렉. 슈렉. 슈렉은 바브 아래의 점을 안쪽에 아, 점을 찍죠. 그러면 우발음 우장모음이 납니다. 아, 얘는 키포츠, 키포츠, 키포츠, 키포츠. 키포츠. 오발음이 되고요.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슈렉, 슈렉, 슈렉, 슈렉. 슈렉. 키포츠. 키포츠. 키포츠. 키포츠.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알렙이 되어 있는 게 알렙을 대표적으로 썼는데, 지금 보면 자음 아래에 이런 이런 부호들을 써주고 있어요. 좀 보세요. 여러분 아 발음이 어떨 때 나는지 좀잘 봐두세요. 아 발음이 이럴 때 나구나. 다음에 예 발음이 이럴 때 나구나. 다음에 이 발음이 이럴 때 나구나. 오 발음이 이럴 때 나구나. 우 발음이 이럴 때 나구나. 쉐바는 무음인 경우도 있고 무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를 이제 아시죠 헬라어 알파벳 을 읽어볼까요 여기 써진 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슬럼 엡슬럼 엡스엘엡에스 제타, 제타, 제타, 에에타에타에타 세타. 세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카파, b 람다, 람다, 람다, 람다, 위, 위, 위, 위, 루이, 루이, 루이, 루이, 크시,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피, 로, 로, 로, 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타우. 아. 엡실 위엡실론. 엡실론. 피. 피. 피. 피. 오메가. 다시 이제 대문자랑 소문자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알파. <laundry> <S <expert> <S <lows> <Alfred> 알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감마, a g a m 델타, g a m 타 a 타 엡실론, a delta e 타 s 타 l o n 타 p s i l o n 타 p s 타 zeta e t a t h e t 미비미지니 크시 크시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피피피로로로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타우 와이 에론와론론피 Fee, fee, fi, fee, 키, 키, 키, 키, 피, 키, 키, 푸시, 푸시, 푸시 ömega,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보면 헬라어는 좀 재밌는 게 발음끼가 두 개인 경우가 있죠. 푸시도 있고 뭐도 있어요. 크시도 있고 뭐 세타도 기다고 하는데 일단은 크시하고 푸시가 눈에 제일 띄죠자 나머지는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이게 피처럼 생겼는데 알 발음이 돼요.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 Y죠. 위필러는 위 발음이 되죠. 자, 자, 한번 우리 노래 기억 나나요?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페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크 시오 미크로 피로 시그마 타우 위필러 피키프 시 오메가 참, 노래로 외워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신앙인데, 이거, faith라고, 영어로 읽어보자. 페이스. faith. f a i t 자, 회개하고복음을 믿으라,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repent. repent. and, and believe the good news. Believe the good news. Repeat, believe the good news.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자 그러면 우리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보면 발음 기어 그대로 읽으면 되, 되거든요. 쉬워요, 여러분. 메타노에이테 시작. 메타노에이테 메타 다시 한번 메타노에이테. 메타노에이테. 메타노에이테. 메타 메타 메타 메타 회귀화라죠. 카이는 그리고요. 카이. 카이. 카이. 카이. 카이. 그 다음 여기는 피스튜에테 시작. 피스튜에테. 피스튜에테. 엡실론하고 윗실론이 붙으면 유 발음이 돼요. 자, 피스트에테피스트에테 그러면 믿어라, 이 말이죠. 자, 이, 이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메타노에이테, 카이, 피스트에테 다시 한번. 메타노에이테, 카이, 피스트에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엔. 얘가 뭐뭐 안에서죠. 엔. 엔. 다음에 토 유앙겔리오. 토 유앙겔리오. 토 유앙겔리오. 토 유앙겔리오. 토 유안겔리오. 이게 이제 소위 것 같은데요. 자, 유앙겔리오라면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네. 여러분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메타노에이테 네. 카이 네. 피스튜에테 네. 엔토 네. 유안겔리오. 다시 한번원모 e m o 메타노에이테 네. 카이 네. 피스튜에테 네. 엔토 네. 유앙겔리오 예,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들은 회교다헬라어 히브리어 잘해야 돼요. 영어도 잘하셔야죠.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One more time.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자 헬라어로 시작! Metanoate cai, pistrete and to evangelio. One more time. Metanoate cai, p i s t e t e a n to evangelio. 자 여기는 자 여기 지금 얘는 이제 정관사죠. 그래서, 회개하고, 메타노에이테, 카이, 어, 피스테테, 회개하고, 믿으라, 뭘, a n 토유왕겔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국어로. 영어로는, 자, 시작. Repent, believe the good news. 헬라우로는, Hello, 메타노에이테, 메타노에이테, 카이, 카이. 피스테, 피스트에테 엔토, 엔토 유왕겔리오. 다시 한번 안 보지 말고, 시작. 메타노이에테 카이 피스트에테 엔토 유왕겔리오. 유왕겔리오라고 유앙겔리오. 어, 해야 돼요. 결변화를 합니다. 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자, 주님께, repent. 주님 앞에, repent, believe the good news. 메타노이에테 카이 피스트에테 엔토 유왕겔리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시겠죠 이제 자 여러분 자 원어를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오늘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피스 자 피스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보면 회계에서 죄인이 죄로부터 떠나며 신앙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에자회계 리펜트에서 뭐예요 죄로부터 떠나죠 그 다음에 신앙 믿으면 b e l i e v 나 f a 스하면 누구한테로 가요? 그리스도로께로 가자. 자 신기하죠? 자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회개에서 죄인이 죄로부터 떠나며 신앙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회개했다가 끝나는 일이 아니죠. 어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뭐죠? 성화의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회개가 귀해요. 여러분, 죄인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앙을 페이스라고 믿음을 빌리프라고 하는 이걸 구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페이스는 진짜 굉장히 진짜 주님을 믿는 걸 말하고, 빌리프는 좀 약간 이제 머릿속에 지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차이를 두지 맙시다. 신앙과 믿음을 거의 동일하게 보고 우리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해석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자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위키백과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관 종교사상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 받으인는 개인적인 심리상태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에 신임도 신인, 자신을 신앙의 대상에게 대상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다음. 신앙의 대상에게 대상에 부동하여 안정적인 정지와 실의 개념을 나타내는 다음, 것. 다음. 신앙의, 신앙의 대상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앙의 대상에게 대상에 대상에 전향. 다음. 자신을 신앙의 대상에게 대상에 전적으로 양. 맡기는 자아 양도. 다음. 신앙의, 신앙의 대상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러고 계세요 지금? 우린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했죠. 자, 헬라우로 메타노에이테 자, 해변 메타노웨이테, 메타 카이, 카이, 피스트웨테피스트웨 엔토 유안겔리오, 엔토 유안겔리오. 자, 유안겔리오, 유안겔리오. 예. 격변할했어요 자, 뭐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런 게 없으면, 자,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가들도 그 사상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하물며.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왜 그리스도인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는 목숨을 못 던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굉장히 현대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닐 수 있어야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왜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께 못 던지죠? 지금 신앙에,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은, 신앙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믿는 존재에게 자 그럼 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테러하라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뭐 성전에 참여하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발 저급한 기독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을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이온 세상이 주관이로온 세상이 창조되어 있어요. 왜 그런 분한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두려워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잃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믿음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에무나라는 그런 이제 명사가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많은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 동사 아만에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때 이제 진실하다는 거에 애문화가 쓰였어요. 이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해민이 있어요. 해민은 믿는다. 신약에서는 이걸 피스튜어로 해석을 했거든요. 자, 이건 이제 해민이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를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을 믿으니 여께를의시고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뭘로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권받으세요. 행위로 권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 마타우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동사인데 의지하다, 기대하다, 신뢰하다인데 신약에서 엘피조나 또는 페이도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시편 25편 이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죽게 의지하였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나의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예, 개들이 원수들이 개가 부르면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문화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이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A faithful God. 읽어보세요. 시작. A faithful God. God. A faithful God. God. A faithful God. God. Does, does no wrong, omright, um right, and, and just is he. he. 그쵸? 여기, 신실하신, 저기, 하나님. 어떻게 왔나 봐요.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엘, 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를볼까요시자에무 에에무무 나죠. 나. 아까 모음부어 배웠죠? 알레븐 무금이죠? 자다 <웃음>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이게 트루스니뭐 진실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읽어볼까요? 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다음에 헤아민인데, 창세기 15장 6절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believed the God an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빌 e l i 것을 지금 보면, 히브리어에는, 그 전치사와 동사를 그냥 붙여버려요. 그배 하면 그리고 배배 배. 배. 배. 그리고 여기에 해, 에민 적변하는 배, 해, 민 배, 해, 민 배해민. 그리고 그는 믿었다. 그러면 여기는 해, 민은 이걸 보고 우리가 자 히브리어에서 기본형이 뭐죠? 3인칭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나 영어는 기본형이 뭐죠? 1인칭 단수죠. 그렇죠? 네. 그러나 히브레에서는 기본형이 뭐예요 3인칭 단, 남성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히브레의 격변화를 보면 굳이 주어가 없어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배헤민, 따라 읽어도 배헤민, 배헤민, 배헤민, 그리고 그는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바타어를 보면 자 10편 25편 이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in, in you, I trust, trust oh my God. God. Do not, not let me be put to shame. shame. Nor no let my enemies, enemies triumph, triumph me. over me.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뭐죠? 어, 배카죠. 여기도 이제 배는 뭐뭐 안에 전치사예요 카크키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2인치 너 너라는 나타내는 그 것을 나타내요 그 베카함의 너, 너 안에서 다음에 여기는 읽어볼까시장바 바. 여기는 타흐 타. 흐. 단모음이죠 파타우가 쉐어버 발음 안 돼요 파타우 티자 파타우, 티. 자, 파타우 어, 뭐죠 여기야 여기가 바파타우 바타흐티 이거 뭐야 바타흐티바타흐티바타흐티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서 의지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카 바타흐티 베카 어, 바타흐티 베카, 베카. 베카. 바타흐티 베카. 베카. 제가 당신 안에서 신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히브리 헬라어를 다시 읽어 볼까요? 엘, 엘, 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 에무나 엘베 자, 다음에 베 베헤민 베헤민 베헤민 베헤민 베카 베카 바타우티. 베카 바타우티. 바타우티. 바타우티. 바타우티. 바타우티. 아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자료를 한번 우리 엘로힘 알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죠? 자 엘로힘. 시작.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그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썼죠, 구약에서?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자, 그 다음에, 야후나 여호와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죠. 야후에나 여호는 여기를 우리가 사실은 에후바로 발음할 수 있는데,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애후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호바지만 아도나이라고 그냥 바라보겠어요.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야, 자 그냥 우리는 에호바. 에호바. 에호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의는 뭐죠?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미. 미. 쉬. 쉬. 팟. 팟. <목소리는> 미시파트, 미시파트, 미시파트라고 미쉬파트. 미쉬파트. 해도 미시파트라고 해도 돼요. 미시파트, 미시파트, 입니다. 다음에 이름 뭐죠? 그리고 아죠, 아. 아이는 묵음이죠. 아. 아, 여기는 보, 오. 보다, 아보다, 아보다, 아보다, 아보다. 아 일이죠. 그 다음에, 츠. 츠, 채? 체나 츠로 발음하시면, 츠, 다, 카. 츠, 다, 카. 츠, 다, 카. 츠, 치다카. 다, 치다카. 카다고 하셔도, 저는 뭐, 체, 다, 카라고 하셔도 돼요. 체, 다, 카. 체, 다, 카. 그러니까, 치다카. 라이처스는 있어요. 체, 다, 카.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 세드. 네. 해, 세드. 네. 해, 세 자 러브나 그레이스죠. 자 읽어보고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에호바, 에호바, 호 미슈파트, 미슈파트, 아보다, 아보다, 아보다, 체다카, 체다카, 체다카, 헤셋, 헤셋, 헤셋. 좋습니다. 이걸 했는데 여러분, 자 여기 몇 개만 한번 해보죠. 여기 아브, 어브. 아브, 어브.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아브, 어브. 아버지나 선조. 여기는 아트, 아트. 아, 아흐죠, 아흐. 아흐. 아흐. 아흐. 아흐, 아흐, 아흐, 형제죠. 사람이나 남자는 이죠이이쉬죠이쉬 요도에 요도, 짧은 게 이쉬, 이쉬. 이쉬. 여자는 이샤 이샤. 이시아. 자이시하면 여기 아니라 사람이나 남자고 이시하면여자는 아내예요. 다음 여기는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고 여기는 에레츠, 에레츠, 땅이죠. 다음 여기는 네. 바이트죠,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예. 좀 여기 요들을 요상하게 표현을 해놔서 여러분이 읽기 어려운 바이트 바이. 바이트 다음 여기는 벤이죠 아들은 벤, 벤. 여기가 눈이에요 끝에는 벤딸른 벤. 바트 바트 말씀은 뭐죠? 따바르죠 따바르 여기 데이빗은 다비드 다비. 다비드, 다비. 다비드. 다음에 사는 사는 뭐예요? 하르 하르 손은 야드 야드 날은 용용 좋은은 토브 토브 다음에 알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다 할 때는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야다. 다음에 얘는 에후바 에후바 <레흐가> 뭐뭐 안타는 로로로 로. 로. 로. 다음 얘는 왜는 람마, 람마. 람마. 람마죠 람마, 람마. 무엇은 마마네 마. 마. 마. 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티스. 명사죠. 신앙, 믿음. 피스티오. 피스티오. 얘는 동사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얘는 형용사예요. 충성하는, 성실한. 이런 뜻이에요. faithful, believing, trusting study인데. 자, 피스티스로 나와 있는 게제살로니가 우선 2장 1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하죠. 이 믿음을. 피스티오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두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동사적으로 쓰일 때는 피스티어를 썼어요. 자 여기에 보면 헬라어가 참 굉장히 정교한 언어예요. 막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어버브라는뭐뭐 위에는 뭐죠? 여기 읽어볼 거야요한 번. 휘페르죠, 휘페르. 휘페르. 휘페르. 휘페르, 휘페르, 어버브죠 여기는. 그다음에 어폰 뭔뭐 위에는 뭐죠? 에피죠, 에피, 에피, 에피. 에피. 에피. 자 그럼 뭐뭐으로저 여기 보면 프로스가 있죠. 뭐뭇를 향해가는 투어드라는 거죠.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그냥 프로스에 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먼머로부터 풀어은 아포. 아포. 아포 아포 자 먼머 안으로는 에이스 에이스 먼머 안에는 먼 이니저인 엔 아까 기억나죠 엔토 이완겔리오 그 엔입니다 그다음 먼머로부터는 뭐죠 액이죠 액. 액. 액 우리가 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부정한 청지기 비유 있죠. 그것을 원어를 안 보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 원어 보셔야 돼요. 원어를 안 보면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뭐 주변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뭐 주변을 어라운드를 나타내는 게 뭐죠? 페리. 페리. 페리. 페리. 페리. 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이게 있죠 또 파라 파라 파라는 아, 아. 뭐뭐 아래죠 아래 그 다음에 여기는 휘퍼 휘퍼 이얘는 진짜 언더죠 언더 휘퍼 휘퍼 언더보다 약간 위에가 파라예요 파라. 파라 파라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게냐면 있 몸머 미트로가 있죠. 카타. 카타. 카타, 카타. 여기 이제 정리해놓은 걸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포, 몸뭐로 붙어져 여기서 봐죠. 아포, 디아. 디아, 디아, 디아가 지금 이게 디아예요. 몸뭐를 관통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소유격이 동반될 때는 디아고 목적격일 때는 이제 몸머 때문에로 쓰여요. 에이스는 뭐라고?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뭐뭐 안으로죠 에이스 액기나 엑스는 뭐죠? 뭐뭐 죠 밖으로 다음에는 뭐뭐 안에 카타는 우리가 소유격이 오면 뒤에 뭐뭐 밑으로 죠 카타 뭐뭐에 대항하여고 목적격이 오면 뭐뭐에 따라서 a c c o 뜻이 돼요 다음에 메타 따라해 메타. 메타. 메타. 메타 메타 목적격이 오면 뭐뭐 후에 소유격이 뭐뭐 함께가 돼요 다음에, 페리. 페리. 페리. 페리. 페리. 페리. 목적격이면, 뭐, 뭐, 주의해지만, 소유격이면, 뭐, 뭐, 대하여란 뜻이 돼요. 프로스. 플러스프스 뭐, 뭐, 향해 가는 거예요. 투어드죠. 다음에, 휘페르. 휘페르. 자, 목적격이면, 뭐, 뭐, 위에죠 지금. 휘페르. 소유격이면, 뭐, 뭐, 도우려고. 뭐, 뭐, 대신해란 뜻도 쓰이네요. 다음에, 여기는, 휘퍼. 휘퍼. 뭐, 뭐, 아래에죠. 다음에 소유격이 오면 뭐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원어로 이제 우리가 믿드 다라는 것을 이런 전치사가 동반이 돼요 전부 다 영어로는 뭐빌리빈으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그 사실 원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어적인 의미를 좀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획일적으로 좀 해석을 해버린 면이 없잖아 있어서요 원어를 좀 보시려고 이런 전치사를 봤습니다 저희 분명히 보이죠? 자 여기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피스티오에서 이제 NFP 에이스 프로스가 있는데 이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른데 우리가 획일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예로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빌리브인이죠. 자 빌리브인인데 N이 뭐뭐 아니니까 신앙의 대상에게 여러분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신앙의 시작 신앙의, 신앙의 대상에게 대상에 고이 정착된 신임 곧 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의미하죠. 자, 그러면 얘는 피스토 에피인데, 뭐, 뭐, 위에죠. 자, 그러면 뭐죠, 에피? 자, 얘는 무슨 뜻이죠? 시작. 신앙의, 신앙의 대상에 대상에게 부동하여, 다음에 피스, 피스 에피 목적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신앙의 대상은 자산을 보이죠. 신앙의 대상에게 전향하는 의미였던 자, 피스트의 에이스는 에이스는 아까 뭐뭐 안으로 여기 보였죠. 뭐뭐 안으로 가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다른 인격체에 맡기는 자양도를 아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빌리브 투워드죠그렇죠 얘는 빌리브호티는 뭐뭐 이하름 있는 거예요. 호티는 이제 우리나라 대디하름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자 피스튜어 투어 프로스는 얘죠 프로스는 머뭐를 향해 가는거 투어드죠 자 얘는 뭐예요 신앙의 대상을 향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의미가 약간 여러분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좀 획일적으로 해석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자 여러분 피스튜어 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대상에게 확보의 정착된 신이 자신을 정착 신앙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들을 이루 마가공 1장 15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주제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까이 왔으니,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하시더 영어로 보면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했죠. 자 헬라오를 한 읽어볼까요? 시작 카이 레곤호티 카이 레 노티. 자 다시 카이 레곤 호티. 카이 레 호티. 자그쵸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보면 여기 읽어 여기 여기가 너무 지금 호카이로스죠. 호카이로스. 호카이로스. 호카이로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타임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 차이로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는 하나님의 때인거야 하나님의 때 세상의 때가 아니라 The time has come 타임이 지금 온거지 여기 읽어볼까 여기 자자 자. 페플로타이, 페플로타이. 페플로타이 페플로타이 페플로타이 페플로타이 호카이로스 페플로타이 호카이로스 네. 카이 한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엥게이케 게이케한 다음에 해 뭐죠? 바실레아. 이자 여기가 해,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해 바실레아 투 세우. 헤 바실레아 투 세우. 이걸 수식해 주죠. 하나님의 뭐죠? 왕국이죠. 해바실레이투아투 세우. 세우. 세우. 세우. 자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왔던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저기. 엔게이에는, 엔, 엔게, 엔게이케는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죠. 뭐가? 호 바실레아 투 세우. 다시 한번 시작. 호 바실레아 투 세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 시작. 메타노에이테 칼, 시, 자, 시작. 메타노에이테 칼, 피스트에테 엔토, 유한겔리오 여기에 엔이 있어요저 엔이. 인이죠, 인. 자, 신앙에 대해 전적으로 맡기는 어떤 정착된 믿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스트에테엔 시작! 피스트에테엔피스트에테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타임이 여러분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카이로스 타임이 이제 왔죠. 이미 해스컴을 한 거예요. 페블로 로, 로, 로타이 해서 호카이로스에서 그 다음에 뭐죠? 카이 그리고 엔게이켄 그 가까이 왔죠? 뭐가 가까이 왔어요? 자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해바슬레이아투세우 하나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작 메타노에이테, 메타노에이테 카이 피스웨테엔토 요한게네 요한게 다시 한번 시작 메타노에테카이 메타 이 피스웨테, 피스웨테 엔토 유한겔리오. 자눈 가리고 시작. 메타노에테카이 메타 이 피스웨테, 피스웨테 엔토 유한겔리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기억을 하세요. 지금 호카이로스. 자 여러분, 자 호카이로스 페플레오페플레로타이. 자들 호카이로스 페플레로타이. 오, 스트레스, 반대로 음, 페플레로 페플레로 타이오카이로스. 타이오카이로스. 자 반대로 읽어도 페플레로 타이 호카이로스 자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여러분 온 거예요 그래서 카이 카이 자 카이, 카이. 뭐가 해바슬레이아 투테우 해바슬레이아 투테우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와서 지금 여러분 엔게이케라 거죠 자엔게이켄인 해바슬레이아 투 투세우 시작 엔게이켄 호바슬레이아 투세우 다시 한번 엔게이켄 헤바슬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이 뭐 한국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메타노에테 이 시작 메타노에테 카이 피스웨테 엔토 유한겔리오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에테 카이 피스웨테 엔, 엔, 예수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부드럽게 지금 헬라우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너무 기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호, 카이로스, 페플레로, 타이, 헤 바실레아, 토, 테오, 엔, 게이, 켄. 자, 메타노에테, 카이, 피스테, 엔토, 유한겔리오.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헬라우라 하세요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이렇게 말하세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헬라우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마지막만 해보세요 시작! 메타애노에 데카이 피스웨트 엔토 이왕겨네용 자 이것만 되면 오늘 수업은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he time has come 아, the kairos time. ho kairos peulet rotai. 아, the kingdom of God is near. ho he baslea teo engeiken. 아,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etanoetet kai, pituet ento, euangelio.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말씀을 막 보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죠. 아멘을 하나 시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서 자 보면 이 뒷부다는 쉽죠 이제 에피는 뭐뭐 위에죠 원래 역극으로 쓰면 이 이제 안정적인 정리, 정지와 신뢰의 개념을 나타내는데요자 로마서 9장 3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어로 시작. See, I lay in Zion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and the one who trusts i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shame. 자, the one who trusts in Him, 자,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자, 그를 신뢰하는 자,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Never be to shame. 아멘. 아멘이 카이 그리고 뭐죠? 여기 이제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쓴 거죠. 호, o 자, 따라보 hope hope. 자 피스티 믿는 자들 누구를 믿어요? 여기는 앱, p 이가 이제 격변한 앱. p 따라보 ep ep. outtone o u t t o n hope vision ep o u t t o n hope v i 그를 믿는 자들은 뭘안 당해요? 우. 여, 여, 부전, 네 e v e 우. 우.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will be put to shame. 이게 지금, 재밌는 게헬라어는 <웃음> 미래, 미래형이 이렇게, 한, 이 영어로 이 복잡한, 한 단어로 딱 쓰이죠. 자, 읽어볼까요? 카타이스, 카타이스, 자, 카타이스, 쿠, 퀴, 퀴? 퀸세. 세타이. 세타이. 카타이스. 카타이스. 퀸, 페, 세타이. 다시 한번. 카타이스. 퀸, 페, 세타이. 다시 한번. 카타이스, 퀸, 페, 세타이.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미래형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카타이스, 카타이스, 퀸, 페, 세타이. 세타이. 세타이. 하면은, 이제, will p u 이죠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우로 시작 카이 호 피스티온 앱 아우토 우 카타이 스핀세 세타이 쉽죠? 자, The one who trust in him will never be to shame. 읽어볼 시작 The one who trust in him will never be to shame. 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호 피스티온 앱 아우톤 시작 호피스티온 에프 아우턴, 우자 이제 우 카타이스 퀸테 세타이, 시작! 카타이스 퀸테 세타이,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 시작! 같이 시작! 호피스티온앱프 아우턴 우 카타이스 퀸테 세타이, 좋습니다. 카타이스 퀸테 세타이, 좋습니다. 오. 여러분. 다음에 피스티온 에피, 목적이 뭐뭐 위에, 자, 그 다음에 얘는 신앙의 대상이 전향함을 의미하고 있데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우 영어로 보면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인으로 되어 있죠. 그게 정확히 전달이 지금 안된 거예요. 여기는 좀 굳이 말하자면뭐뭐 뭐 위에 오늘 어폰이나 오늘로 해석한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시작. believe Believed in Lord the Lord Jesus Christ. Lord Jesus Christ. 자, 여기에 Kai, also로 보고, 여기 뭐죠? h 민 m i n Hamin. To us 요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읽을 수 있죠, 이제. Pistu. 피스, Pistu. 피스튜. 피스튜. 피스튜. 피스티스사신 에피, 에피, 에피, 톤, 톤, 톤 퀴리온, 예순예순예 예순. 예순, 예순, 예순 크리스톤, 크리스톤, 톤. 자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목적격이 됐어요 지금. 크리스토,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 예수 크리스토스 하면 크리오스 예수 크리스톤 여러분 실때목적으로 변하드서 좀 어려운데 톤, 퀴리온, 예순예순 크리스톤 시작. 톤, 퀴리온, 예순, 예순, 크리스톤 크리스톤, 자 여기 여기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피스튜, 피스튜 사신, 에피, 에피 톤, 퀴리온, 예순, 예순 크리스톤. 크리스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희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피스튜, 에이스 뭐뭐 뭐 안으로죠 b 리브 말하자면 투 w 워드죠 굳이 말하자면 자 근데 사도행전 그러면 얘는 이제 투어드니까 자 양도를 맡겨버리는 의미를 지금 담니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작이 대하여 모든 예, 선지자도 증언할 를다 그의 힘이죄사함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죠. 그쵸?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All the prophets testify about him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d forgiveness of sin through his name. 네. 여기도 인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당체알 수가 없죠. 굳이 해석한다면 Believe into죠.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걸 의미한대.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투토에서 투토판테스 다음 읽어보로 투토, 요 호이죠 호이 호이, 호이 프로페타이 좋아 프로페타이 프로, 프타이 프로, 프로, 프로, 다음에 마르 마루, 마르 마트이루 루, 루신, 루신. 루신. 오미크론라고 입실론이 같이 우발음이 되죠 음. 자마르트이 루신 마르트이 루신 마르트이 루신, 루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페신, 좋습니다. 아페신. 아페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써드렸어요. 하마르티온 하마르티언. 아, 아, 죄용서죠. 아페신, 하마르티온 시작. 아페신, 하마르티온 하면 죄용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라베인. 라베인. 자, 라베인 하면 받는 거에 뭘 받아요? 디아. 문모을 통해 디아. 투. 다음에. 읽어봐요. 오노. 마토스, 마토스? 디아투 오노 오노마토스, 오노마토스 아우투. 아우투 자 디아투 시작 디아투 디아 오노마토스 아우투. 아우투. 아우투 그의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판타 판탄. 판타 판탄. 판타 판탄. 자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톤 이거 톤톤 여기 피스톤 타 피스톤 타 에이스 아웃 톤 에이스 아웃 톤톤 피스톤 타 에이스 아웃 톤톤 피스톤 타 에이스 아웃 톤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자다 이제 누구든지 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피스톤에 에이스가 왔는데 영어에서 인으로 했는데 사실은 안, 안으로 안 해석하는 게 맞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호티 데트 이한데요 아버지께서는 아내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는 건데 Believe that you sent me.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히나 자 보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피스튜 소신. 피스튜 소신. 피스튜 소신 피스튜 소신 피스튜 소신 야 지금 이러면 이제 그들이 믿을 거예요. 호티 호티 스위, 매, Sui. Me? Me? s 는 이제 나를 아, 여기는 테일 n 스 d a l Alice Tay. Taylas. Lass. a p o 보 t o l o s a 이 o s t o l o s Apostolos. Apostolos. a p o s t o 어, 담고 데트 이아를믿는다 뜻을 담고 있어요. 다음에 프로스몸 뭐뭐를 향하여인데 신앙의 대전을 믿음을 강조한 대살로우전서 1장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노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것이 없는구라자 여기 보면 해피스티스 휘멘 해프로스톤 세온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보이는데 너희의 믿음인데요. 자 보면 여기에 프로스 이런 의미가 그 전부 인으로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원래는 프로스가 쓰여 있어요. 프로스, 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톤 세운 프로스톤 세운 예 데온.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가지 의미를 여러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론은 예수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지금 지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no one okay. comes to h e e x c e t through me. me.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 뭐죠?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자, 뭐죠? 예수님이 에고라고, 에고가 뭐예요, 에고가? 어... 나죠, 나, 나. 나는! 에이미가 뭐예요? 뭐, 뭐, 이다죠, 비동사예요. 에고, 에고. 에고.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뭐예요? 여기는 해, 오, 여기는 뭐예요? 호도스. 헤 hey, hey, 호도스. 헤 hey, 호도스. 헤 hey, 호도스. 헤 hey, 호도스. Hey, 호도스, 더 웨이오들. 길이요. 다 여기 면헤 알레세이아. 헤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말해 진리죠. 헤 알레세이아. 헤 알레세이아. 진리 다음에 헤 쥬웨. 헤 쥬웨. 헤 쥬웨. 자 그러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를 헬라우로 읽어볼게요. 시 시작. 에고 에이미 해, 해 호도스 카이 해알레테이야 카이 해 조에 자 다시 한번 에고 에이미 해, 해, 해 호도스 카이 해알레테이야 카이 해 조에 자 그렇지 예수님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해서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알레테이야 카이 해 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니까 예수님이 길이오지려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프로스톤 파테르에게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건다는 거죠. 그렇죠자 여러분이 이건 외우고 계세요. 영어로 먼저 해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선언하 했어요? 시작!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 이것만 헬라우로 기억해 봅시다. 시작.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페이야, 카이 해 조에. 자,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에호바가, 이거 에호바가, 읽어보 에호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야외죠, 야외.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는 거죠. 야외께서 내 주에게.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내, 여기가, 그쵸? 자, 그쵸? 주께 지금 말하네요. 어떻게 말해요? 아돈이죠. 예, 여기 지금, 라돈이죠. 라, 라돈, 지금 라돈이죠. 죄송합니다. 라돈이. 여기 라돈이 레는 레가 지금 변화해서 여기가 지금 예, 투로스였는 거야. 지금 아도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만이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시, 여기. 에호바, 시자 에호바? 에호바, 야외라고 있네. 야외라고 읽어도, 야외, 야외? 라도니. 여기 발음교 있네요, 예. 야외, 라도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태초부터 계셨던 길이요, 진료, 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기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는 대로 살아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렸어요.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직장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이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좌절할 틈도 없고, 슬퍼할 틈도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 계실 때에는 너무 바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가서, 가장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